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또 1063회 목요일 방송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어, 지난 해차에는 넷중 하나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 혹시 오류가 많이 나면 어떨까 어쩌나 하고 어, 염려도 됐습니다만은 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죠. 어, 여기 용지 분석 자료만 지난 해차에잘활용하셨어도 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 용지 분석 자료가 어, 줄곧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다가 어, 최근 한두 주쯤 어, 저조하게 나왔었죠. 아, 그러더니만 어, 지난해 차에는 다시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음, 용지 분석자는 모두가늘 그렇죠 이렇게 안나온다에래서또 기피하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죠 음, 그렇습니다 지난해 차에는 용지 분석만 잘 활용했어도 어, 대박을 이룰 수가 있었을 뻔했습니다 아, 우선 먼저 지난주 목요일 방송 복귀 먼저 하고 어, 63회 거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우선 이렇게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좌측에서는 20하고 32하고 또 32하고 여기서 세 개가 나왔습니다. 우측은 5궁이었죠5궁5궁에서는 50. 32하고 40이라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만 해두고서 네 개가 나온 꼴이죠. 어,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알박기 수를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다네중 하나인데요. 어, 첫 번째 거는 여기는 7연렬인데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8연멸로 넘어가서. 이 차에 다시 여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거에서는, 어, 여기는, 어, 이렇게 31번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서는 네중 하나에서 41번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용지 분석 세 번째 알바키 자료입니다. 역시 넷중 하나죠. 어, 첫 번째 거에서는 41번이 나왔고요. 두 번째 거에서는 어, 20번 어, 31번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어, 여기는 전멸을 했네요. 세 번째 거는요. 어, 네 번째 거는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맥중 하나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32도 나왔네요 여기서 20하고 32두개 나왔죠 외에도 20, 31 나오고요 여기서만도 20, 31, 32 41 여기서도 네개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인데, 어, 990주기였습니다. 990주기인데, 어, 오염일 중이라서 올렸더니, 어, 이게 천멸을 했어요. 주기 자료가 지난 2차 여기 천멸을 했네요. 자, 이거에는 외 지난 2차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함께 찾아 봅시다. 어, 자료 하나가 좀보시했네요 자, 다음은, 어, 이번 2차입니다. 1063의 맥중하나 용지분석입니다 아, 용지분석 첫 번째는 아, 이번에도 두 개를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아, 오 우측 아, 좌측 사선하고 이 우측 사선입니다 아, 여기가 필출로 보이는데 아, 초록색으로 칠해진 거에서한개 이상 하늘색에서 한개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어, 또는 어, 뭉쳐서 합쳐서 한개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달리놨어요 어, 따로따로 한 개씩 나오면 좋겠는데 어, 여하튼 어, 이 우측 사선과 우 좌측 사선을 합치면 어, 한개 이상은 필출할 거라고 한편는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현재 이 연별이에요. 전체 합쳐서 합쳐서 이 연별입니다. 오, 좌측 사선은 여기가 4연멸이죠? 이 우측 사선이, 이게 어, 2연멸입니다. 자, 다음은, 어, 지난 해차에는 이 외곽 라인이 전멸을 했어요. 여기가. 어, 여기가 외곽 라인이 전멸하는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어, 여기가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어, 외곽 라인에서 무조건 한개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건 노도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음, 이거 또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서 그래서 확인해드립니다. 아,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어, 용지 분석 두 번째는 이제 알박기 수죠, 네중 하나. 이 알박기 자료입니다. 알박기 자료가 이게 이렇게 가끔 어,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가끔 있으나 아, 그러고 나면 바로 이어서 또 어, 자료가 제자리로 돌아오죠? 어, 그래서 이 알바퀴 자료를 안 나온다 그래서 실망하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살펴보시면, 요걸 활용을 하시면, 어, 좋습니다. 어, 한, 어, 이게 저조해지면 한두 주 갔다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그, 알바퀴 자료는, 어, 이거는 늘, 어, 좀 참고를 하시는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지난 2차에는 알바기 자료가 여러 개였는데, 이번 2차에그 여러 개가, 대거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어, 이번 2차에는, 어,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세개예요첫 번째 거는, 어, 지난 2차에 전멸을 해서, 이제 8연멸이 됐습니다. 여기. 6, 17, 28, 39입니다. 지금 연료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콜드스로, 어, 거의 빠졌죠? 콜드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못하면, 어, 더 장기멸로 가지 않,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왜도, 어, 일반적으로 8연멸, 9연멸이면, 일반적으로, 음, 출하잖아요? 그렇죠? 알바 기수가요? 상당히 많이 온거년 3연멸, 3연멸 이상이면, 어, 이제 출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본 건데, 이건 지금 현재 8연멸까지 왔습니다. 자, 또 하나는, 어, 이렇습니다. 6, 18, 30, 42입니다 여기는 어, 4연멸이에요 지난해차 3연멸일 때 올려드렸는데 어, 지난해차 이거 빠졌죠? 안 나왔죠? 그래서 4연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이제 또 3연멸이 된게 있어요 3연멸이 진입한 거가 어, 여기입니다 7, 20, 16, 25, 34, 43 이건 다섯 수죠? 아, 다섯 수가 됩니다 아, 여기가 지금 현재 3연멸이에요 그래서 알박기 자료는, 어, 이번 회차에는 이 3개밖에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어, 지난 화회차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헌터는 자료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는 거라 어거지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료대로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박기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고정수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주기 자료에서 가져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1008주기인데요 어, 현재 오염멸 중이에요 그래서 출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또 각자 가지신 제수가 이 중에서 있다면 어, 댓글로도 좀 달아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이차잘 마무리하셔서 모두 대박이시기 바랍니다